우리는 세상을 탐험하며 새로운 발견을 하고 끊임없이 열정을 쏟는다 때로는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것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모험 모험 모험이 만나 하나의 즐거움이 된다. 도와주고, 도전하고, 탐험하고, 열중하며 쌓아올린 모험들. 모든 즐거움을 하나의, 하나의 이야기로 파이널 판타지 집착